천일입니다, 아, <웃음> 천일. 채널. 어, 오늘은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음료로는 어, 11월 27일, 정밀, 정밀이고요. 어, 지금 시간은 주디 나오죠? 어, 말씀드렸듯이, 어, 카메라의 프로모드로 찍으니까, 언젠가부터 저렇게 삐리릭, 삐리릭, 삐리릭, 삐리릭 하고 나와요. <웃음> 네. <웃음> 아, 6시가 조금 안 됐네요. 아침이에요, 아침. 아, 어제, 아니, 저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인시, 인시 인사를 올렸어요. 오늘도, 눈, 오늘도 뜨니까 4시였나? 4시여서, 일어나서. 아쉽고 인사 올리고 어. 어. 여러분들이랑 얘기 잠깐 할까 싶어서 또 앉았어요 <웃음> 자 오늘 얘기는 어. 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아나 진짜 무당 하기 싫어 아나 무당 죽어도 못하겠어 어? 아나 싫어 요 <웃음> 그럴 때, 그럴 때 그러면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난 때려주기도 싫어요. 뭐 이런 것보다 할수 없이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조금 어떻게 비켜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응? 방법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응? 그럴 때. 서로 윈인, 윈인 할수 있는 방법. 오시는 신도, 응?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응? 집안의 업장도 닦고, 내 업장도 닦고, 그렇게 할때 좋은 방법. 있어요.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 오늘 그 얘기. 그 얘기예요. 아, 결혼을 이성을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를 해서 만나든 안 만나든 무당팔자는 어떻게 무당팔자끼리 만나는 거야. 조상님들이 도를 많이 닦은 도력있는 집안의 자손들은 또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따가 천지 부재를할 건데. 새 파트는 새 파트를 낳고, 발바리는 발바리를 낳아요. 뭐, <웃음> 뭐, 뭔 말이지, 예요? <해요? 웃음> 집안의 뿌리, 집안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새 파트가 발바리 나요? 어? 발바리 나, 못 난다고. 세파트는 세파트끼리 만나고 발바리는 발바리끼리 만나는 거야 뭔 말인지 하셨죠? 내가 무당팔자야 내가 무당팔자면 지가 맨날 지 팔자 운명 도망가 가지고 무당팔자 안 만나려고 해도 이 인병을 절대 안 되는 겨 결국은 만나요 저를 저번 편에 그랬잖아. 구관이 명관이라고. 맨 만나는 것들만 팔자가 그 들어 그런 것들을 만난다고. 응? 아, 무당 팔자가 들었다는 게 아니야. 다른 팔자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응? 그랬을 때아 내가 난안 하고 싶어. 응? 근데 그 이해는 해. 내가 팔자가 무당팔자라는 거 나는 이거 전혀 난 절대 못해 그런 게 어딨어 신이 어딨어 이으라 하면 안돼 이건 돼져야 돼 어, 이건 돼져야 돼 응? 돼지고 그냥 이해는 해 어? 업이라는 게 뭔지 팔자가 뭔지 운명이 뭔지 이런 거 이해하고 알기도 하겠어 어 그런데 나는 다른 일도 좀더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냥 그 무당이라고 제자락 해가지고 그 명산대천만 돌아댕기면서 그렇게 그렇게만 살다가 죽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때 아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오신신도 좋고 조상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고, 새끼도 좋고, 이럴 때. 서로, 윈, 윈, 윈, 윈, 윈, 뭐, 이런 거. <웃음> 어떤 경우냐.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무당팔자는 무당팔자끼리 만난다고. 응? 음. 제일 좋은 거. 돌싱이 돼서 새로 만나든. 애인, 그니까 러 처음에 초장에, 초장에 만나든, 연애질 할 때, 만나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알았을 때, 둘이 딱, 맺어가지고 갈 때, 어차피, 남자, 여자, 집안은 서로 합수를 받아야 돼요. 합수, 그걸 합, 합수라고 그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니면 남자, 여자 사귀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 애기가 나오잖아. 자식이 나오잖아. 그 자식. 자식은 뭐야? 음과 양, 양과 음, 양과 집안. 거기에 결과물이잖아. 결과물. 그러니까 합수받은 결과물이 자식이요. 자식. 그렇듯이 합수를 받는 거야. 합수를 받아야 돼. 응? 합수. 합수를 딱 받아가지고 가면. 남자 여자 둘다 무당감이야 제작감 둘다 그랬을 때 합수를 받 어차피 합수를 안 받으면 안돼합을합 양가 집안 사돈끼리 합 합을 이루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두 사람 다 무당길을 가야 되냐 안 가면 돼한 사람만 하면 돼한 사람 응? 한 사람 자, 여 천일이 있어요. 음, 천일.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빨리 알아듣게. 천일이 있어. 근데 자기 팔자라 무당팔자래. 어? 여자가 있는데, <웃음> 여자가 있는데 무당팔자래. 그럼 어때요? 그 여자는 천일이랑 만약에 합을 이루면, 천일이랑 같이 살면, 천일이랑 같이 결혼을 하면, 그 여자는 어때요? 무당 뭐안 해도 돼단 조건이 뭐라고 했어 아 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x 나가리야 어? 나가리라고 내가 믿고 따르는 조건 하에서 하에서 그래야 합을 이루거든 그래야 합을 이루어 그렇게 해서 합을 딱 이뤘을 때 그때 남자, 즉 천일한데,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일한데, 엎어버리는 거야. 엎어버려. 응? 천일한데. 그러면 천일이 열심히 빌고 갈거 아닌가 봐 그러면, 그런 경우, 이 천일이 열심히 빌고 가니까, 아, 그래. 야, 천일 있잖아. 너는 열심히 빌고 가. 나는 누르라, 눌고 놀러 댕길 테니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있던 나가리야. 안 되는 거야 이 또한 그때 어떻게 볶아서 천일이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야 양가 지방권을 응? 속된 말로 와이프네 지방권도 같이 엮어서 천일이 간단 말이지 헛돌 헛돌 헛돌하고 이랬을 때 본인 여자가 할 일은 뭐냐면 서포트를 잘 해줘야 돼 서포트만 하면 돼 서포트만 응? 산에 갈때 어우 저에 너만 갔다 와 이게 아니라 시간 되면 같이 가서 움직여주고 자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됐죠 만약에 여자 여자가 잘 가는 무당 있어 무당 팔자가 있어 근데 남자도 알고 보니 자기도 무당 팔자리야 근데 남자가 딱큰 사업을 해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럴땐어떻해요 합을 이루어가지고 응? 합을 이루어서 합을 이루는 전제조건은 뭐라고 해서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응?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돼 그러니까 겉만 무당이 아니 속은 무당인 거야 응? 속 속은 무당 피는 무당이고 겉은 사업간 거지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남자가 아 우리 마누라가 무당인데 아우 쪽팔려 그러면 그 또한 뭐그 또한 나가리 그떤 나가리요 음? 자기 마누라가 무당이요 그러면 자기 마누라가 무당길을 갈수 있게끔 자기가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거야 서포트를 하고 남자가 그리고 하고 남자는 자기를 하면 돼뭔 말인지 아셨죠 물론 우리는 부부간에 둘다 무당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요. 대박이요. 혀혀혀 혀. 혀. 혀, 혀. <웃음>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또 좋은 게 뭐가 좋냐 저들이들 얘기했듯이 무당, 이 제자, 제자는 돈 벌어 먹으라고 제자하는 게 아니니까. 둘이 둘이 똑같이 무당 팔자고 제자 팔자지만 한 사람만 그 짐을 짊어지고 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깥 일을 해서 고정적인 수입은 있다고 하면 은 어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전혀 없다고 응? 해피엔디야 언더스탠드? <웃음> <understand? 웃음> 바로 그런겨 그게 방법이야 그게 자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나이 젊을 었 때, 막, 아, 이제, 남자애자 막, 청춘에, 연애질하고 막, 살아. <웃음> 내일 쌍남부 어디 갔더니, 아, 무당팔자라고 하네. 지랄하고, 예병 아이씨, 그 싫어하면 안 되는데. 어, 난 싫어요. 나는 더 놀고 싶고요. 더 즐기고 싶고요. 그래 좋다고, 놀고 즐겨. 즐기는데. 천일이 늘 주창하는 거잖아. 뭐라겠어? 끼리끼리 만난다 했잖아. 새파트는 새파트끼리 만나고, 발바리는 발발이 발바리끼리 만나는 거야. 그게. 다시 말하면, 양반은 양반끼리 만나. 응? 쌍놈은 쌍놈끼리 만나. 천민은 천민끼리 만나. 노비, 노비는 노비끼리 만나. 노비가 양반이랑 결혼하는 거 봤어? 구한말, 나라가 무너지고 어쩌고 하면서, 어, 잠에 그런 경우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면, 너, 너, 너 추노꾼 달라들어 죽여버리잖아. 안 된다고. 만에 하나. 만분의 일. 만에 하나. 만 중에 하나. 그런 게, 건수가 있을 수는 있어. 지금도 외국에서는, 어디지? 인도가인도건재가저사건 있었잖아. 그 신부 차이, 남자, 여자와 신부 차이가 있었는데,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죽여버렸다고. 그게 해외 토픽에 나왔잖아. 그렇듯이, 끼리끼리 만난다. 하는 그거요 아까 뭐라 그랬어? 도쫄 집안은 도쫄 집안끼리 만나고, 무당 집안은 무당 집안끼리 만나요. 응? 그게, 그렇게 되는겨. 천민 집안은 천민끼리 만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천민, 노비가, 지가 아무리 신분상선을 하려서 나, 양반집, 누구, 남자나 여자를 만나려고 해도 되냐고. 아, 어, 저기는 있었네. 기생. 기생로로 타면은, 응? 어? 평민가, 그러니까. 양반들이 기생 안 했거든. 평민. 아, 그것도 팔려와서. 얘기 자꾸 길어지면 안 돼. 하여간, 그래서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 엮어가지고, 이렇게 정, 뭐, 말리장각을 쌓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었네. 암튼, 암튼, 연애질을 하는데, 맨 만나는 게 어떻게 뭐라겠어. 같은 부류의 그런 과를 만난다고. 남자고 여자고. 그랬을 때, 버벅거리지 말고. 어디 갔더니, 너제작감이오너 부담감이여?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거야. 근데 열 군데를 다 가는 전부 다 그런 소리 하네. 응? 그러면, 무조건 못하겠다 난 때려죽여도 못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이 달나라 가고이 말이야 이런 세상에 해가지고 AI가 판치는 세상 어. 이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지러하지 말고 그러보다 되죠 <웃음> 그러지 말고 얼른 머리를 굴려 어떻게 굴려 자, 상대방 응? 남자하면 여자 여자, 하면 남자. 상대방 딱 봐가지고, 그런 깡, 만난이 딱 봐가지고, 그래서, 걔 하나, 를 걔를 시켜, 상대방을. 응? 상대방을 거기 올인하게끔 딱 시키고, 자기는 뭐야? 너는 바깥 생활 일 해.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말이지. 그러면 돼요단또 음. 존재적 거에도 뭐가 있어. 모르쇠가 아니라, 같이 서포트하고, 피는, 피, 피는 뭐라 그랬어. 제자팔적 무당이니까, 거기에 같이 합의동참해서 가져야 된다, 고그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엎어가지고, 어, 막 약간 천일 예를 들었어요. 천일이는데 엎어가지고, 나는 이제 겉은 무당 색깔을 안떼려고 하는데, 어, 지랄하고, 이 천일이, 무장 노릇을 안 하고, 제대로 못하고, 못하고 자빠졌네. 응? 어? 어디 가든 맨 계집이나 밝히고, 술이나 밝히고, 못된 짓이나 하고, 이러고 한다고 치자고, 이 천일이. 그러면, 그 뽀끈, 엎어놓은 효과가 있어, 없어? 당근 없지. 그러면 직급 관여 다 끝나는 거야. 왜? 아니 같이 만나 가지고 저거 하는데 천일 안에 떨렁 해 가지고 어 천일 안에 다 해서 야 천일에 네가 메고 가 이랬는데 정작 잘 메고 가야 될 인간이 응? 법사나 도사노릇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맨남먹고 노릇 지나고 저기 뭐야 주색 잡기나 즐, 즐기고 이따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바로 폭망 <웃음> 폭망하는거야 폭망 만 어?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고. 어, 기왕지 천일을 예를 들었으니까 이 주제 속에서 어, 천일 고얘기 그 조금만 더 해줄게. 천일 얘기. 진짜로. 이것이 이거 이게 니얼이야. 니얼리티. 다큐고 어, 천일이 그 애들 엄마랑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했어,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아 어, 애들 엄마 집안에, 애들 엄마는, 아, 또 얘기가 또 이렇게 들어가네. 애들 엄마는 기본적으로 이 천일이 이 제자길, 무당로 가는 이 길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 애들 엄마 같은 경우는. 따지고 뭐 지들도 팔지 무당 팔자고 무당 집구석이면서도 이해를 못했다고 근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애들 엄마 집구석에 신들은 난리 난 거야 난리 났어 왜 바로 이캐스네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로 천이란데 엎었단 말이야 천이란데 엎었어 엎어가지고 천일이 잘 가. 어? 엇들, 엇들, 엇들. 잘 갔다고. 잘 갔는데 자기 자손이 이해를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쫙 찢어버린 거야. 찢어버린 거야. 응? 어? 찢어버렸어. 난리 났지, 뭐.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자손이 가만히 있고 조금만 서포트만 잘해주고 어쩌고 저쩌 했으면 그런 사달, 사달이 사달안 났는데 응 그런 사달이 안 났지 자기들도 그쪽 집안 그쪽 집안 조상들인 자, 자동으로 업장 닦고 가고 자동으로 그집 신명도 있으니까 어? 그 집안 신명들도 속된 말로 그냥 누르랄라 그냥 만구광산만국광산이었는데 자기 자손이 처신을 못하는 바람에. 속된말 렉스돼 버린 거였지 엑스돼 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뭐, 어떻게요? 가만히 있어서 놀고 먹었는데 응? 놀고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똥이 팡 터져 버린 거야. 불똥 튄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천일을 찾아와서 그집 애들 엄마 그 신들 신명들, 귀신들. 난리 쳤어, 천일한데. 천, 이천일한데. 막 숙된 말로 죽일렁살일렁 하면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 우리가,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줄 테니까, 너 그러지 말고, 다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애들은 말하 다시 이렇게 합출하는 거지. 다시. 아, 뭔 소리래. 아이씨. 어저 아, 일없고요 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어, 가세요 하고 천일이 쳐버렸어요. 그집 신들. 쳐버렸어요. 처음에 말로 했어. 그래도 천일이 안 들어.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제 뭐, 이 공갈 협박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아, 별짓 다 했어요, 천일한데그럼나중에 이판사판 해가지고, 진짜, 총, 갈대품만 뺐네, 씨. 이어가지고 막, 이 천일은 혼자고, 그 집은 막, 한 번, 때 떼거리고. 대빤 싸, 죽이고, 막 난리도 안 했었어요. 난리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 얘기도 옛날 유튜브에서 했나? 글만 썼나 모르, 모르겠네요. 천일이 글을 쓰고 유튜브 방송하다 보니까 어떤 때막 헷갈려. 글만 썼는지. 글 쓰고 유튜브까지 했는지. 유튜브만 했는지. 헷갈려. 헷갈리는데 같이 대충 들으세요. 하다 하다가 천일한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 천일한테 겁박을 주기도 해개지할도해막총 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막총질도해표지도다했는데도 응? 말을 안 듣거든 천일이 아 이래 없습니다 내또요 왜 이러다 버린 거지 괜찮아요 어? 그러면 천일이겠다니까 당신들 집구석에 그저기 자손들 많으니까 그 중에 똘똘한 놈들고가 응? 들고가내 옆에서 울쩡거리지 말고 다 끝났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뭐 이래 버렸거든 참고로 참고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작님들이나 제작감들이나 잘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파워 본인 레벨이 올라가고 쭉 하면은 그 정도 힘들고 대적할 수 있는 적도 있어요 있어. 무조건 을, 갑과 을 중에서 을, 내가 을이라고 해가지고 을은 우리 신, 이 천일의 신명, 하늘, 어? 천신 이런 때에 내가 을이지. 내가 을이. 다른 신들, 다른, 시란, 다른 신들한테는 천일이 을일 수가 없어요. 음. 대등하게 되지는 천일이 더더 더 높아요. 인간이지만 크기 있어. 그러니까. 그쪽, 그쪽 집에서 말을 못한거예그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했냐. 천일이 모시고 하는 전환에서 그얘 이따만한 그기때 한, 깃발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 천일이겠어요. 학교 오면은 학교 교기. 그 학교에 규교, 그기 때가 있어요. 학교를 상징하는. 군인들 막 자기 부대를 상징하는 큰기 있어요. 그런, 그런 기. 아, 그거를 갖다가 천일 법당에서 그집 자손이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나그 법당에 그런 게 있을 자리가 없다니까? 공간이 없어. 아무리 꿀, 아무리 막 꾸깃꾸깃에 쳐을으려고 해도 그렇게 그큰 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니까. 그기봉에딱 들고 태극기 날리며, 그, 그, 이거 같이. <웃음> 그 들고 나오더라니까. 아 뭐, 싫 저런 게, 어, 어디 있었대, 그게? 천일이 깜짝 놀랐다니 지내 거라고 가지고 간대. 아이고, 얼른 가져가라고. 어왜 시오? 예전 거 숨겨놓고 시라리오. 아 뭐라 그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 애들 엄마 집안을 상징하는 옛날 지금도 지금각 가문마다. 성주에 성주 그랬어요. 가문마다 상징하는 그게 있었나봐요. 그게 딱 김이박 가문 어디 어디 김확 어디 어디 박확 이런 거. 가죽같 갔다고 들고 나오는 거야 법당에서 이전에 법당에서 아이고 그게 가죽같 갔다고 근데 재밌는 건그집 구석에 똘똘하고 쓸만한 자손들이 있어 없어 없지 다 죽어 자빠져고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천일 안 내. 겁박을준게 뭐냐 애들 엄마 애들 엄마, 그, 저기, 뭐지, 무당 만들겠다고. 네가 정이나 우리 말안 들으면은, 애들 엄마 무당 만들겠다고. 그 만들든지 말든지. 그것이 뭐나안돼 어떡하라고. 그지, 그지 법대로 하세요. 응? 응. 아이고, 그지 법대로 하세요. 나는 모르니까. 살리든 죽이든 끌고 가든 말든 죽이든 밥이든, 알아서 하세요. 퉁! 그래 버린 거 아니야. 응? 재밌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응? 이거. 자, 여기서 <웃음> 마무리 할게요. 아 어, 천일이 얘기했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어? 그렇게 하면 돼. 옆에, 우리, 천을 옆집, 천황지사 옆에, 이대감, 이대감 선생님이 계신데, 그 집, 그집 부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외관도. 그, 저기, 이대감 선생님, 그 사모님도 제작감인데, 제작감인데, 어떻게. 이대감 선생님이 엎어가지고 당연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이대감 그 사모님은, 어 나는 몰라. 어너이자알았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산다고? 아니지. 그렇게 살은 나가려라그어 형, 당신이라면서 서포트 해주는 거야. 응? 이거도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거. 아셨죠? <웃음> 자, 이 아침 여기까지. 아, 그리고 옛날 이게 이게 이 천일이 원래 옷 같은 거잘안 사, 안 사는데 이거 여기 아, 이게 집앞 쪽에. 또, 저기, 그, 애들, 그, 뭐여. 그, 그러니까 세일라세일라세일라 뭐라 가지? 하여간. 그, 옷 파는 애들이 와가지고 사는데 저들은 이런 정식 매장 가가지고, 이런 옷들을 안 사요. 비싸기만 하고. 그, 2월 상품, 응? 2월 상품들, 막, 그, 어디요? 아울렛 매장 같은 데 나오잖아. 아울렛이나 막, 이렇게 행사, 어, 행사장. 나오잖아, 이제. 2월 된 거. 뭐, 신상 아니면 어때요? 이, 이 천을 신상 필요 해서 <웃음> 하나, 하나 주서 입었는데, 열나 따뜻하네. 응? 어? 그, 요즘 뭐 양털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이거 하나만 입으면 되게 따뜻해. 재밌는 것. 어릴 때는, 어릴 때는 한 30대? 아, 아 20, 30대에는 맨 나이키를 입었어. 30, 40대. 그러다가 이제, 40, 50대 넘어서니까, 거꾸로 아디다스로 넘어가게 되더라고. 아디다스 휠라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매장 갔는데 이 옷이 하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에 주석 들고 왔어요. 응? 자, 오늘, 이번 주도 춥다고 하죠? 오늘, 오늘 오후에 풀려고. 응? 추지 추우면 그러려니요. 아셨죠? 잘들 보내시고, 응? 여기까지입니다.